그 트랙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관심 없었고, 음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얘네들은 음. 오직 여기, 이뭐 심리 생리학적 효과, 네.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고, 네,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, 여기서 음. 또 여기, 여기서 옛날 방식, 시, 음. 뭐 생체 심리학적인 네. 관심이 있었고, 그들은 생체 생략적인 진실에만 관심이 있었다. 어떤 것이냐면, 그 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, 그리고 이사람이 말하길, 그들의 뭐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서 그들의 관심을 그 운동선수들의 생리학에 관심을 들렸던 과학자들은 바이오프 읽은 것, 생체심력적인것 엄청나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포식자를 만났을 때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사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능력들이 도망가는 상황과 관련된 그런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을 연결시킨다고 가정하네 이러한, 그, 언언어적인 표현이 우리의 생존과, 그 다음에, 번식 능력을 돕는다는 정도에서, 음.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. 여러 각지 문화권에서 음. 유사성이 있는 것. 네, 그렇죠. 그 스토리 저장이 40도 이하의 온도에서, 그, 음. 특정한 효소의 아, 그 복숭아 있는 특정한 효소의 활동을 금지한다. 뭐, 이러한 작용을 하는. 그 그렇죠. 만약에 이러한 효소들이 음. 비활성화된다면, 그 음. 음식이 있기 전에, 음. 그런 어떤 팩틴, 이런 것들은, 만주, 그, 그 뭐냐. 개념되지 않은 그 그대로 음. 유지하게 되고 그렇죠. 물론 그 낮은 온도는 음. 음식을 저 다른 음식을 저장할 때는 이득일 수 있다. 네. 유제품이나 고기들은 아마도 스포일 i l much faster. 음. 부추고, 그렇죠.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 자연스럽게 박테리아들을 소유하고 음. 있고 그 다음에 40도 이하에서는 박테리아 흡혈동이거듭된다